전세계 게이머들이 열광하는 포켓몬스터 시리즈 에로 l 이나 스타처럼 유명하진 않지만 2009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꾸준히 세계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포켓몬스터는 1996년을 시작으로 26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후속작을 만들며 유저들에게 사랑을 받아왔었기 때문에 고인물의 비율이 그 어떤 게임보다 높은 게임이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포켓몬스터를 좋아하는 팬들도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일본과 미국에 비해 e스포츠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이렇게 비집을 팀이 없어 보이던 e스포츠 무대에 고등학생의 나이로 세계대회 대회에 도전한 한국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선수의 이름은 바로 박세준 선수 그는 이 대회에서 남들이 사용하지 않는 독특한 포켓몬을 꺼내들며 한국 지우라는 타이틀까지 획득할 수 있었고 게임 속에 등장했던 다천원 카렌이 했던 말을 현실에서 실현 시키며 포켓몬을 사랑하는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카렌의 명언을 잠깐 살펴보면 강한 포켓몬 약한 포켓몬 그런 건 사람이 멋대로 정하는 것 정말 강한 트레이너라면 좋아하는 포켓몬으로 이길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한다는 말 이었는데요. 이게 말로만 들었을 때는 무척 쉬워 보이지만 오래된 게임인 만큼 유저들의 연구를 통해 성능이 좋은 포켓몬들이 정해지기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거나 마음에 들었다고 해서 대회에서 쉽게 사용할 수는 없었는데요. 캐켓몬스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 명언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있었지만 대회라는 압박감과 포켓몬들의 성능과 상성을 따져봤을 때 자신이 좋아하는 포켓몬만 사용 했을 경우 너무 많은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저 말은 싱글플레이서나 통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포켓몬스터를 사랑하는 팬들은 카렌의 저 말을 항상 가슴 깊숙이 간직하고 있었고 완벽하진 않겠지만 누군가가 저 말을 실현시켜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카렌의 말을 한국의 박세준 선수가 현실에서 실현시키면서 전세계 포켓몬 팬들의 가슴을 울렸고 그래 포켓몬 트레이너의 낭만은 이거지 라는 생각을 들게 했 다고 합니다. 그럼 그 당시 대회 를 살펴보 며 박세준 선 수가 어떤 포켓몬 을썼 고, 어떤 결과 를 보여 줬 는지 하나하나 살펴보 는 시간 을 가져 보겠 습니다. 대회가 시작되고 선수가 사용하는 포켓몬들을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었는데 박세준 선수의 포켓몬 중에 아주 귀여운 포켓몬 한 마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해당 포켓몬은 파치리스라는 포켓몬으로 그 당시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 중 유일하게 박세준 선수만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대회에서 많이 사용되는 포켓몬들과 비교를 해보면 귀엽지만 너무 하찮게 보였기 때문에 박세준 선수의 이런 엔트리를 두고 너무 무모한 도전을 하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세계 대회는 효율이 좋고 어느 정도 검증을 거친 포켓몬을 사용하기 마련인데 박세준 선수가 파치리스라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포켓몬을 꺼내들면서 대회를 지켜보는 팬들을 설레게 만들었는데요. 아직 결과는 예측할 수 없었지만 팬들은 이런 새로운 도전을 응원했고 박세준 선수의 등장과 함께 환호가 터져나오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세준포! 그는 자신이 선택한 파치리스의 인형을 대회장에 들고 나타났고 팬들은 저런 약해 보이는 포켓몬으로 어떤 플레이를 선보일지 기대하며 경기를 지켜봤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파치리스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파치리스는 피카츄와 같은 전기타입의 G포켓몬으로 대회에 자주 사용했던 다른 포켓몬들에 비해 전체적인 능력치는 떨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체력, 방어, 스피드 부분이 생각보다 높았고 파치리스가 사용할 수 있는 스킬들도 전투에서 큰 변수를 만들 수 있는 스킬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박세준 선수가 어떤 의도로 파치리스를 선택했었는지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도 파치리스의 대략적인 성능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방어에 특화되어 있고 필성이 좋다고 해도 종족값이 높은 메이저급 포켓몬들을 상대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작된 결승전, 파치리스가 등장하면 관중석에서 환호가 들려왔고 무시무시한 포켓몬들 사이에서 더 작고 귀여운 포켓몬이 어떤 활약을 펼칠지 박세준 선수의 전략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Yeah, and we do see the Pachirisu! <웃음> 세준 선수는 파치리스의 스킬 중 상대를 무조건 마비시키는 '볼 부비부비' 상대를 도발해 자신을 공격하게 만드는 날따름을 활용해 파치리스를 탱커 역할로 사용하고 상대의 핵심 딜러를 제약하는 방식으로 전체적인 전략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대회를 지켜보는 팬들은 파치리스가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환호했고, 대회에서 처음 등장한 포켓몬과 대결을 펼치는 상대 선수는 매번딜 계산에 실패하며 첫 번째 경기를 패배하게 되었는데요. Correct prediction there, the nuzzle from 만약 그 당시 자주 쓰이던 한카리아스나 메가켄카를 사용했다면 상대도 어느 정도 능력치를 예상하고 대응이 가능했겠지만 처음 등장하는 파치리스는 방어 성능이 좋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예측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말랑말랑해 보이던 파치리스의 단단함에 상대 선수가 당황한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두 번째 경기가 시작되고 이 경기에서 레전드로 남을 명장면이 탄생했는데요 박세준 선수는 상대 포켓몬에 큰 피해를 주지 못한 상황에서 가디안이 죽게 되었고 이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파치리스를 꺼내 들게 됩니다. 파치리스는 등장하자마자 아군을 보호하기 위해 날다름 스킬을 사용했고 지진 스킬을 맞으며 어느 정도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이때 기회를 포착한 상대 선수가 파치리스를 정리하기 위해 부만다의 최강 기술 자속 용성구를 사용했는데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보여줘 경기를 지켜보는 팬들을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Draco Meteor from Jody onto that Pachirisu, probably originally targeted for that guard jump will connect, will deal some good 하늘에서 거대한 불덩어리가 천진난만하게 서있는 파치리스를 향해 떨어졌는데 죽을 줄 알았던 파치리스가 딸피로 살아남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공격을 받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몽 열매를 먹는 파치리스의 모습은 상대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이후 주도권을 뺏긴 상대 선수는 전위를 상실했고 박세준 선수가 마지막 경기까지 승리하며 우승자 타이틀을 획득하게 되었는데요 결승을 지켜본 팬들은 한국의 지우, 파치리스의 아버지, 가치리스라는 말을 하며 박세준 선수의 경기를 극찬했고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모두가 꿈꾸던 포켓몬 마스터가 등장했다며 박세준 선수와 파치리스의 우승 스토리를 팬아트와 만화로 제작하는 팬들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사실 파치리스를 엔트리에 포함시킨 부분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박세준 선수는 대회 룰에 적합한 포켓몬이 뭐가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을 했고 선수들이 많이 사용했던 포켓몬들이 파치리스를 저격하기 힘들다는 부분을 파악해 해당 포켓몬을 기록했고 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포켓몬을 좋아하는 팬들은 이때의 경기를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어했고 수많은 팬아트를 만들며 그때를 기억했다고 하는데요 유저들이 기다렸던 포켓몬 마스터는 대회를 우승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포켓몬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트레이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